오늘은 1888년 믹맥 캐나다 믹맥 부족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이몇번 봤습니다. 보일링 스프링 온천. 자, 보글 꾸꾸마 보글보글 보글 꾸꾸마글글 끓었구마. 자, 레인보우 보. 구부러진 활 모양의 자, 묶어. 묶어. 묶어. 우리말에 묶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게또 있습니다. USA의 라코타 사전은 레인보우 위금께 위금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무기가 무슨 뭐 전설 속에 뭐 동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이무기 이무기 이렇게 했습니다. 위금께. 자, 여기에서 보시면 라코타 사전에 똑같이 위금 위교 허 빼앗다. 빛을 확 빼앗다. 이 말이거든요. 위가 빛입니다. 빛, sun. 태양을 확 빼앗다. 땅에 어떤 그런, 얼마이티가 아주 강력한 힘의 어떤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확 빼앗아갔다. 이, 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키어야. 빛을 확 먹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마키 마힐. 마힐, 인사이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t라는 단어를 보면, 미제스. 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 막, 막돔 먹. 이 먹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서 지 먹, 막, 막해, 막. 인사이드, 먹다. 이게 다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위, 먹히야 그래서 위급문께는 이무기다, 이무기. 우리 말의 이무기는 무지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원을 찾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메리카는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저리, 고구려 언저리까지만 우리 영토고 우리 말이 거기서 오고 가고 놀았을 것이다. 자, 자 b 브레이스 가죽 뭐활 시위를 팽팽하게 죄다. 죄다고 죄도 죄다. 투 브레이스. 이거 죄다가 있지 않습니까? 죄다 죄다. o r 코리안 죄다. 자, 민맥 죄 b 브레이브. 이거참 재밌습니다. 웰러마 티나가 티나가 막 티나가 워리어 전사 늦제 사람입니다. 마티 나가는 사람 이 말입니다. 뉴저 마티 나가. 저아다 마티 나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A가 하나 능 지금 적혀있는데 적혀. 여기 또두 개죠. 이 사람들 엉망진창이지 지금 두개 적혀 있고. 파이터 부수고 마티 나가. 이거 저번에 봤습니다. 부수고 마티 나가는 거,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막 막티 나가는 거. b 컴 t 마티 나가. 이저아다 이게 그래서 우리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막티 나가. 이거 저 무수게 보면 안되는단안들드립니다 그래서 뭐 싸움꾼, 뭐 병사, 용사 이런 거 다음에 순수 코리안, 피어 코리안 이래가지고 막뒤 나가 딱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원 공부라는 거예요. 어원 공부, 자 어드레스, 라코타, 막 여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막고 찾아야 돼요. 주소, 김치 집이 어디고 막 찾아야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막고, 막. 막. 막이란 단어, 이거 빼고 우리가 대화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한 10번, 20번을 씁니다. 막, 우리 동의족의 이거는 저겁니다. 자, 2번, 북태워서, 북, 불태워서, 북. 이거 저번에 봤습니다. 라코타, 2번, 이거뭐세개네개가 같습니다. 자, 구, 구두레 구입니다. 그래서 자꾸 온돌, 온돌, 거래와 온돌으로 떼서 그건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온돌은. 구로 가야 됩니다. 구로. 그래야지 이게 제 신석기까지 촤 이게 이어지는 거죠. 고찌라 언더로 됐어. 언더로 요즘 언도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큰일입니다. 자, 불 일으키다. 일리야. 불확 나야. 러시아의 그 귀화한 그 우리 일리야. 그 사람도 아마 이런, 이런 뜻일 거예요. 불, 뭐, 불을 지피다. 불을 태우다. 뭐 밝다. 말다 깨끗하다. 뜨겁다. 열정적이다. 러시아의 일리아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막 제가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막 그런 뜻일 겁니다. 질러야, 불확 질러야. 다 짐이 나야, 이짐미 나, 짐이 나다. 뭐 지방, 뼈, 뭐 뿔을 머리카락 태울 때 타는 냄새, 스멜, 이짐이 나야, 짐이 난다, 기미 난다. 이, 익나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흐, 클레이, 이거는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한자어를 이 사람들도 밍맥도 한자어를 할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고 클레이를 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고, 읍고 늑고. 우리 말에 한자어의 늑고입니다. 이 동의적인 만든 말입니다. 이거 뭐 중국 아들아 한자는 동의적인 만들었습니다. 저 진태학 진, 진태학 교수님들 쓴 책에 보면 다이 우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자와 이게 뜻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은 중국 애들은 이제 새로만 이걸로만 음으로만 다 이제 언어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투비 클린, 막 닦거야, 막박 닦거야 이 말입니다. 막박 닦거야. 코인, 솔리와 이거 우가 생략돼서 됐죠. 그래서 우슬리야, 우슬리, 쏠리. 자 터키, 나는 우즈, 우즈, 우슬리 이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쏠리, 우즈, 우즈, 라코타, 우즈, 아즈테, 멕시코 아즈테, 조로니조로니 쏠리, 조로니 쏠리. 쪼리 쪼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쪼리 쪼리 쪼리라고도 하지만 쪼리라고도 합니다. 쪼리 이게 전부 다 일본어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우수리 쪼리 뭐 이거 전부 다 이거 동의족 저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아 이거는 저번에 하나 올렸는데 이거 좀볼 때마다 좀 그래서 좀 하고. 오늘 오늘의 저거는 이겁니다. 컴피테이션 자밍맥 굴로서 왔구나. Will we scoom make? 자, 굴을 수 없구나. 무릎을 꿇을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 이야기를 꾸면서 맹그르라. 맹글자. 맹근다. 논파, 논설, 논박하다. 반론, 반론을 제기하다. 반증하다. 이걸 뭡니까? 굴로서 왔구나. 왔구나가 뭡니까?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맹맥, 캐 a n 아이어토미멕시코의어토미 그, 우리, 저, 체로케하고 어토미그 숫자 세는 거 제가 하나 올렸죠. 제로. 이걸 갖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말에 없다입니다. 없다, 없떠 자, 없구나, 없구나. 이걸 좀좀좀 좀,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꿀로 수 없구나, 꿀을 수 없다, 질수 없다 이 말이죠. 이야기를 꾸면서 다시 어? 저 사람 말 듣고 하자. 저 사람한테 참다 무릎 무릎은 꿀입니다. 꿀어, 꿇어. 꿀러, 러, 러, 리, 꿀, 꾀. 그래서 우리 말에 꿀입니다. 꿀어. 꿇어. 무릎슬도 무릎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꿀었슬 꿀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족이 다 만든 겁니다. 꿀러라 꿀어, 꿀라, 꿀러 괴, 꿀이 꿔에서 나온 단어죠. 괴, 귀, 쫌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가 꿀어 할때 꾸, 그가꿀 꿀어 꿀다. 자 그래서 두닐 무릎을 꿀다 꿀러 벗고 왔어요. 무릎을 꿇는 거를 갖다가 밍맥 사람들이 앞에 그런막그렇시 치더라도 꿀로 볶았어요. 자, 아이누, 제페니즈 아이누도 지금 예? 무릎, 무릎을 무릎 갖다가 꿇꿔빠꾸요 똑같습니다. 꿀러에서 리을이 k로 바뀐 것뿐입니다. 요 p가 b로 되고 g가 k로 되고, 이게 이 사람들하고 밍맥하고 밍맥하고 아이누하고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네팔. 구라, 구후라. 자, 힌디 꾸도꾸디 무릎 꾸도다 옛날 사람들 이 혀가 좀 짧은 사람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릴 때 친구들 막혀 짧은 친구들 많이 놀리고 그랬죠. 핀란드 근니 스웨덴 근니근니 폴란드 글렌, 글렌, 러시아 콜레오, 콜레오. 저 한다, 꿀러, 꿀러, 꿀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코타 이거는 지금 충격적입니다. 자 무릎 라코타 아메리카. 엎어져, 굴러. 이거 좀 끌러 돼 있지 않습니까? 엎어져서 굴어. 이거로 이 사람들이 무릎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 이, 엎어져가 이게 세계 표준입니다. 이게 엎어져. 그래서, 으, 오, 후, 이게 생략이 되면서, 어 퍼전트.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이 앞에 이게 업이 단어가, 이 어가. 그래서, 퍼전트, 라레전트가 이게 지금 유쾌한, 즐거운 상냥한 이란 뜻으로 된 거죠. 자, 엎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엎어지다를, 요, 지금, 유, 요거를, 요 사람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Opposite, 이게 어퍼지 이게 업사이드. 근데 뒤에 조금 더 추가를 해이 사람들이 다운을 만든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어퍼다이 말입니다. 근데 유가 생략이 되면서 플레진트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라코타 사람들도 지금 아 굿도, 굿도, 굿도 이사습니까 굿도. 야 빨리 무드 굿도다 할때 굿, 굿도. 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힌디, 인도에 굿. 이겁니다. 혀 짧은 사람이 옛날에 많았다고요. 이, 이저 라틴, 산스크리트 어, 이쪽 사람들 말이 이렇게 쫙 퍼져나간 겁니다. 몇년안 됐습니다. 지금부 2000년 안 짜게 역사입니다, 지금. 아직 때까지도 지금. 꿨자꿨자꿨자꿨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olation. 뭐 위안, 위, 위, 위안해 주는 거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읽기자, 꿉자, 꿉, 읽기, 읽기요. 하, 막 위로 해주는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팔자고야 일하라 힘내자 일하라 같이 걸어가자. 콘솔 일큐일켜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쿡놈 이거 저번 시간 저번에 했준 누따 누막 군이 아니죠. 부조 부 n 이 아닙니다. 누따 누막 우리 막 고리안 붙뚜막부뚜막 다직스탄 타직부 세움다 b 입니다 B B B B p B, b, b. 이게 뭐눈떠눈맞고 이거 애랍니다. 애 미스테이크입니다. 믹메 오케이 미스테이크 누가 이거 부다 부. 자, 콜옵션 썩었다. 써글루 써글루 써글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입니다. 한천년 전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써글루 커튼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이거 댓글에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먹거배먹거배 배. 배. 저는 뭐 먹화반신 줄 알았더만 맞습니다. 이게 배어니까삼 3배 할때그 배입니다. 먹거배 커튼 자, 그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하죠. 크로우. 자, 밍매, 까가, 우치. 자, 그다음에 올, 구구우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우치. 우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전다우리말에 우, 우거든, 우. 여기 지좀 캐나다 바산막트 말에서 캐나다 이 부족도 이제 지금 우로 돼 있습니다. 우스, 우스. 그다음에 올. 얼페미도 지금 아우스로 A로 되는데 어있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철 에라고. 이것도 에라고. U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U가 코렉트고요. A, 뭐 way, W, 뭐아요거는 U니까 되겠네 하여튼 이게 다 잘못돼. 이걸 그래서 빨리 훔... 세종 학당이 좀 들어가가 국가간에 좀 이런 거좀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국가간에 이거를 빨리 좀 적을 해가지고 세종 학당 들어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 30대 그 국문학과 박사급들 대거 투입해가지고. 뭐, 50년, 아파트 주고, 차주고, 막, 평생 이 연구해라, 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 네, 지금 뭐, 유엔에 우리 코리아, 한국어 지금 뭐, 세계, 저, 뭐, 상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에 그렇게 떴대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저, 공용어에 지금 상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결정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늦었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 이렇게 방치를 했겠냐, 했겠냐고요. 벌써 이런 거죠. 아, 아메리카 아 이제 연구 다끝냈습니다 이거 좀. 우리는 이거 진짜, 자 워백, 워백, 자 올백미, 화이트올 이 사람들이 워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 여기 올백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들리자 모임, 크라우드 모임매, 다들 모임매, 자, 크라이 어떻게 됐 매? 이거 저번에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이렇게 된 거죠. 뭐 울지 마 이런 거안 합니다. 어떻게 됐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그런 뜻입니다. 다 dream, to dream, 될꿈 꿈을 꾸다 꿈 써, 꿈 써, 꿈을 꾸다. Drink, 먹고요. 먹다 먹. 여그 어간이 먹.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Eat, meat, meat, meat, meat. 자, 그래서 영어의 echo 이게 뭐 라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back to 벽에 고암치어 아닙니까? 벽에 고암치면 튕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코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에 이거 지금 B가 생략이 된 거예요. 백, 백의 고암초인데 백의 비 생략되고 이제 고암초도 지금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에코입니다. 아, 아크, 에크, 백, 백의 고암초. 자, 캐나다 사람들도 한자도 할줄 알았고요. 이저저 저. 저, 저. 적어도 할줄 알았다. 이 한자도 할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늙고 네? 클레이 늙고 읍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반 반창고가 여기 날아가 버리네요 반창고 그자 오케이 반창고 반창고 반반 반 is loop catch Korean. 판창고 판 명맥 is deleted was deleted 울창고 울창고 울창고 명맥 so 창창 is tumor oil s o r wound 창고 is grease fat paste o m i n e n t field f r a n c 자그 다음에 Korean 고 고황 살지다 바르 기름 바르다 기름 고. So this is o l d style panchanko, traditional one. It's traditional one. It's almost f o r dollar, f o r dollar. It's almost f o r dollar. One, ah, uh,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is is traditional one. This is b a n c h a n o m i n g m e u 울 c h a n k o Traditional one. This is medicine. Black. This is go. Go. This is go. The modern style. It's just modern style, just without medicine This is also Panchanko Panchanko Modern style without medicine inside Okay.